뭘 안다고 지금 내 말도 안 새기고 아냐 그런 말할 기분 꺼져 지금 당장 지금 너는 말 못하고 있금 같이 잔다면 I treat you 난 항상 진심이고 아냐 지금 원해 지 작야울밤 나를 독지켜 지금 지금,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뭐가 좋다고 지금 내 머리는 깨질 때 이럴 때만 술이 밉고 취해 지금 필요해 지금. 지금 대답하니 나를 비치고 난 항상 진심이고 아니야 지금 뭐해 지금